요즘 마스크 때문에 메이크업도 다들 많이 안 하시잖아요 점점 그리고 저 또한 요즘 메이크업을 그렇게 짙게 하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색조가 최대한 덜 들어간 확실히 쌩얼은 아니지만 내 얼굴보다는 예쁜 <웃음>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더샘 원브랜드로 메이크업을 할 건데 더샘 제품들 중에서 댓글이랑 주변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추천을 받고 제가 그 제품들을 써본 후에 또 제가 진짜 좋았던 제품들을 꼽아가지고 기초 제품부터 색조 제품까지 제가 다 사용하면서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럼 얼른 이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한번 보러 가실게요. 우선 더마 필링 토너 패드는 좋은 거 많이들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먼저 필링 토마 패드로 피부결을 닦아낼 거예요. 이 토너 패드가 정말 순해요 피부 진정에 좋은 더마맥스 성분이 민감한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고 여기에 노폐물과 각질 제거를 도와주는 어성초 추출물과 PHA가 들어있는데 피부 각질을 정돈해줘서 매끈하고 수분감 있는 피부로 만들어줘요 간혹 이런 패드를 중에서 아침에 사용하면 조금 자극적인 제품들이 있는데 이 더마플랜 필링 토너 패드는 매일 사용해도 편안해요 이 패드가 약산성 패드에 면이 부드러워서 피부에 자극도 덜 하고 모공 각질 케어를 해줘서 이걸로 닦아내고 화장하면 확실히 파데도 잘 먹어요. 남은 양은 흡수시켜 줄게요. 살짝 쿨링감이 있어서 패드 사용하면 뭔가 시원하고 개운해가지고 요즘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도 아까 토너 패드랑 같은 더마필랜 라인이라서 더마맥스 포뮬라 성분이 들어있고 판테놀과 스코알란을 하면 농축 트리트먼트가 피부를 쫀쫀하게 감싸줘요. 이게 진짜 순하고 촉촉해서 저같이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써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민한 피부에 좋은 마데카소사이드 성분도 들어있고 보습력이 좋으면서 흡수가 빨라서 나이트 케어나 화장 전에 사용해주면 소포스 케어에도 좋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민감성 피부에 마스크까지 맨날 쓰다보니까 피부가 진짜 예민해지는데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발라주다보니까 뭔가 피부가 진정되는게 느껴져요. 뭔가 지금 딱 적당히 피부가 쫀쫀 물먹은 피부가 된것 같아요. 여름에 수딩젤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진짜 추천하는 제품. 이름이 더마플랜 제로 수딩젤이잖아요. 유해성분, 답답함, 끈적임이 제로인 제품이라서 완전 순둥순둥해요. 그리고 심지어 약산성 수딩젤이에요. 수딩젤은 제형이 크림보다 훨씬 묽어서 빠르게 흡수시켜줘서 수분감과 보습감을 채워줘요. 이건 진짜 여름철 더울 때쓸때 때 너무 쓰기 좋아요. 가볍고 촉촉해서. 심지어 이렇게 대용량이고 여름철에 바디에도 바르면 쿨링감도 줄수 있고 보습감도 씌워줄수 있어가지고 좋아요. 완전 순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조한 부위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워낙에 민감성 피부라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자주 하다보면 피부 트러블이 자주 나고 되게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유해성분이 없고 순하게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거든요. 저는 이 더마플레 라인이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순하면서 촉촉함까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생얼인듯 아닌 듯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피부 표현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뭔가 내 얼굴인데 깨끗하면서도 뭔가 속광이 은은하게 붙이면서 내 피부지만 내 피부 너무 좋아. 약간 이런 느낌. 오늘 메이크업 역시 이 스튜디오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건데 저번에 웜톤 코랄 메이크업에서도 한번 제가 좋다고 하면서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하고 나서도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외출할 때는 이 10ml짜리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귀엽죠? 크기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게 1 0 m m 예요이 정도로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처음엔 촉촉하게 발리다가 피부에 펴바를수록 가볍게 밀착되고 세미매트한 마무리로 완성돼요. 두껍지 않게 한 번만 얇게 깔아줄게요. 소량으로 얇게만 깔아도 커버가 거의 다 돼요. 커버력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이게 피부에 올리면 순간 촉촉하다가도 세미매트로 딱 변하면서 피부에 착 고정되고 밀착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바르자마자 빠르게 펴 발라줘야 돼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지속력과 가벼운 사용감이 중요한데 스튜디오 파운데이션은 그두 개가 다 좋아서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에도 별로 안 묻고 코벗겨짐도 적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크닝이 없어요 다크닝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칙칙해지지 않아서 좋아요 이게 30ml가 2만원이고 이 10ml가 만원이에요 딱 그래서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에 가서 테스트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스튜디오 컨실러 역시 저번 메이크업에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요즘 거의 매일 사용 중이거든요? 제가 컨실러를 좋아하다 보니까 커버력이 높다는 하 컨실러들을 많이 사용해봤는데 더샘 국민 컨실러 아시죠 커버 퍼펙션 딥 컨실러 역시 컨실러의 명과답게이 스튜디오 컨실러도 정말 좋아요 스튜디오 컨실러가 커버력도 좋지만 밀착력과 지속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밀착력과 지속력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장시간 동안 외출할 때 바르고 나갔는데 거의 무너짐이 없었어요 스튜디오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쓰면 진짜 고정력 최고! 고정력이 진짜 좋아요 오늘은 피부 표현을 두껍게 하지 않을 거라서 코 주변이랑 좀 칙칙한 부위를 살짝만 커버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점을 뺐는데 점 스티커, 재생 스티커를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컨실러로 좀 <웃음> 살짝만 커버를 해볼게요 커버라는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이게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은 대박이더라고요 피부 결정과 칙칙한 부위를 깨끗하게 커버해줘야지 나중에 색조 메이크업 할 때도 훨씬 예뻐 보여요. 색조가 덜 들어가도.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다크서클 커버가 정말 잘 되는데 뜨거나 갈라짐 없이 촉촉하게 커버가 잘 돼서 좋아요 다음은 얼굴 쉐이딩도 간단하게만 해줄 건데요. 이 쉐이딩 듀오는 두 가지 색상으로 얼굴 이목구비랑 외곽을 잡아주기에 딱 좋은 색상이에요. 보통 세가지 컬러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세가지 컬러 중에 보통 중간 컬러를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특히 코 쉐딩이랑 이 외곽 쉐딩도 중간 컬러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중간만 힙팬이 생기는 거를 딱 캐치해서 더샘이 이렇게 중간 컬러를 넓게 만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중간 컬러가 활용도가 넓다 보니까 저도 거의 이 중간 컬러만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좀더 진하게 음영 잡을 때는 이 진한 컬러 사용하고. 딱 비율이 적절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쉬브라운 계열이라서 색깔도 붉은기가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는 콧대 음영을 강하게 넣는 편인데 오늘은 자연스러워하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만 잡아줄게요. 저는 아무리 생얼 메이크업이라고 해도 음영은 절대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얼굴 음영이 뚜렷함을 잡아주는 게 영향력이 커요. 정말 바쁠 때는 이 쉐딩이랑 쉐딩 조금만이라도 더 해주고 립 하나만 아무거나 발라도 혈색만 넣어도 예뻐 보여요. 물론 더 많이 할수록 더 예뻐지겠지만 정말 정말 바쁠 때 오늘은 이 중간 컬러만 사용하고 진한 컬러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코 쉐딩은 이 정도까지만 끝내고 입술 음영도 살짝 얇은 입술을 조금이라도 도톰하게 보이기 위한 노력이에요. 아, 저는 진짜 쉐딩이 화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쉐딩 하나로 얼굴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이목구비를 이렇게 좀만 또렷하게 해줬다고 이렇게 달라질 일이야. 제 애교살도 미리 그려주고. 얼굴 외곽도 마찬가지로 살짝만 음영을 잡아줄게요. 다음에 애쉬 브라운 컬러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이 제품은 은은하게 애쉬빛이 돌아서 애쉬브라운 모발이나 흑발에 사용하면 자연스러워요. 오늘은 연한 색조의 메이크업이라 눈썹이 진해지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긴 곳만 살짝 채워주는 느낌으로 그릴게요. 이건 더샘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팔레트인데요. 기존에 있던 컬러 마스터 섀도우 팔레트를 리뉴얼한 제품인데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아요. 여러분 컬러 보세요. 진짜 다 예쁘죠? 총 10컬러인데 매트부터 글리터까지 색구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1호 베이크드 피넛은 평소에 음영 메이크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알차게 쓰실 거예요. 엄한 컬러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옅은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여기 컬러를 많이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먼저 더블프로마주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스킨톤이랑 음영감이 거의 없이 파운데이션이 뭉치지 않게 해주는 역할로 사용해요. 다음은 딥브리 컬러로 눈두덩이와 언더에 약한 음영감을 줄게요. 티가 많이 나지 않게 눈가에 그림자를 넣어 그윽해 보이도록 할 거예요. 아이라인은 그리면 바로 티가 나 버리기 때문에 생략할 거지만 마스카라는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이 마스카라도 저번에 엄청 추천했잖아요. 사용하면 무조건 정보문이 들어오는 그마스카랍니다 저번에 인스타그램으로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가볍고 뭉침없이 깔끔하게 컬링돼서 자연스럽게 표현할때도 딱 좋거든요. 마스카라도 최대한 가닥가닥 뭉치지 않도록 비비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만 쓸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서 이 제일 진한 컬러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살짝만 메꾸고 눈꼬리도 아주 살짝만 아이라인 대신에 음영감을 조금 줄거예요. 아이섀도우는 이 정도로 은은한 음영만 주고 끝낼게요. 아, 블러셔로 생기도 조금 넣어줄 건데요. 이 더샘 샘물 블러셔는 정말 가성비 최고의 블러셔예요. 이게 한 30, 40개 정도는 되는데 이전 컬러를 다 모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색상도 엄청 다양한데 가격까지 너무 착하고 발색도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컬러도 쉽게 구매하는데 이런 컬러같이 제가 잘 사용하지 않지만 가끔 사용해보고 싶은 컬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이 샘물 블러셔를 사서 종종 쓰곤 한답니다. 오늘은 핑크 베이지빛에 브라운 컬러가 쌀한 털만큼 들어간 이런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브리즈뮬리라는 컬러면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발색해보면 딱 브리즈뮬리 느낌이 나거든요. 뭔가 보송보송 핑크 브라운 베이지 느낌? 이거 봐봐요.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색깔. 이렇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할때 핑크나 피치나 이런 색보다는 살짝 톤 다운된 차분한 컬러를 사용하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면서 음영감도 줄수 있어요 <놀람> <놀람> 보세요 진짜 예쁘죠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 아니 근데 오늘은 생얼인 듯한 느낌을 좀더 줘야 될것 같아서 아쉽지만 블러셔를 조금 죽여줘야 될것 같아요 색깔 너무 예쁜데 아쉽다 단 부드럽고 촉촉한 텍스처의 립을 발라서 자연스러운 입술광이 돌면서 혈색 있는 립을 만들어줄 거예요. 베이스로 팜 로즈 컬러를 전체적으로 펴발라 줄게요. 한번 터치해도 발색이 강해서 적은 양으로 펴발라 줄 거예요. 딱세마 메이크업에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는 컬러. 다음은 좀더 레드 느낌이 들어간 차분한 모브 컬러로 입술 안쪽에만 발라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쨍하지 않은 톤 다운된 컬러라서 원래 내 입술이 붉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요. 자 메이크업이 완성된 것 같아요. 머리도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할 건데요. 살짝 내추럴하면서 촉촉한 느낌이 들게 요런 앞머리 느낌 알죠? <웃음> 나머지는 귀에 꽂는 거예요. 자, 이렇게 쌩얼인 듯 아닌 듯내 얼굴보다 좀더 나은 그런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쌩얼인 듯 아닌 듯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피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샘 스튜디오 파운데이션으로 이렇게 속광이 나오는 듯한 메이크업을 해줬더니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없이 이렇게 속광 메이크업을 하면 은 뭔가 좀더 내추럴 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면서 피부가 진짜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름철을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